모토, 세질, 덕으로 만들어주는 국내유의 다쿠 바라이아티 고다쿠 확산판 일찍할 준비 되셨나요? 얍! 아 오늘 이런 질문으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인 양 동물 좋아해요? 아 동물 너무 좋아하죠 어떤 동물 좋아해요? 저는 강아지랑 고양이를 혼자 살면 꼭 키우고 싶더라고요 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인 양 무슨 동물 닮은 것 같은데? 어? 고라니? 아... 제 별명이 고란이에요 어,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아 그럼 고란이 뭐성도부서 이런 거 돼요? 아 그럼요 진정 오빠 고랑 고란! 진정 그... 오빠 고란 고란! 그만하세요 자 오늘 제가 바로 애니메이션 속 개인 소장하고 싶은 애완 동물이거든요 아, 그래서 물어보셨구나 맞습니다 애완 동물이라면 완전 귀엽고 산스러운 캐릭터들이 나오는 건가요? 저처럼? 나처럼 <웃음> <웃음> 명품 조약이자 감초에 끌어는 애니메이션 속 마스코트의 매력에 한번 빠져볼까요? 깜찍깜찍깜찍! 10위는 해무 해무! 파란 닌자 두건을 쓰고 해무 해모, 해무라는 특이한 울음소리를 가진 닌자견 해무 해무 해모. 해무 해모, 해무가 남다른 울음소리를 갖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해무 해모, 해무의 주인이자 과거 닌자였던 교장 선생님은 은신중인 교장 선생님을 향해 망망 지진 해무 해무 때문에 위치가 발각될 뻔했는데요. 해무 해무가 계속 졸졸 따라다니며 진짜 자신과 같이 있고 싶으면 울음소리를 바꿔야 한다고 주의를 줍니다. 그 뒤로 해무 해무는 울음소리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해무 해무하고 울게 됩니다. 설정만 강아지이지 사람처럼 행동하고 울음소리로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에반게리온의 분위기 메이커 펜펜이 9위 펜펜은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카츠라기 미사토의 애완동물이자 동거인인데요 펭귄이지만 손도 있고 온천을 즐기는 독특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폐기될 예정이었던 실험 동물이었으나 싱글녀 미사토는 외롭다는 이유로 펜펜을 주워 키웠다고 하네요 어두운 분위기의 작품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는데요 점점 작품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면서 비중이 줄어들더니 영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문학으로도 잘 알려진 플란다스에게 파트라슈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충직하고 든든한 네로의 가족이죠. 특히나 둘의 케미가 돋보이는데요. 학대견인 파트라슈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준 것을 인연으로 주인공 네로가 위기에 처했을 때나 성당의 루벤스 그림 앞에서 얼어 죽어갈 때도 끝까지 주인의 곁을 지키며 독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7위는 은혼의 해결사 4인방 중한 마리, 사다하루입니다. 언뜻 귀여운 흰둥이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덩치가 집채만한 용혈을 소호하는 별의 소호신 이누가미. 버려진 사다하루를 카구라가 주어 키우게 되었는데요 두 캐릭터의 만남은 그야말로 천생연분 주체 못할 힘 때문에 무의식 중 애완동물을 죽인 적이 있는 카구라는 동물을 좋아하면서도 키우지 못했지만 사다하루는 카구라의 장난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크고 강한 것이죠 하지만 이 괴물을 돈 주고 키워야 되는 건 재정을 책임지는 긴 토키 한 끼에 사료 7봉지씩을 해줄 정도인데요 그런 긴 토키의 고생을 아는지 종종 애정 표현으로 머리를 살짝 깨무는 사다하루 그럴 때마다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는 라우시카의 분신과도 같은 이 동물은 키스넬리스 종의 여우다람쥐라고 해요 흥미롭게도 키스넬리스의 본래 서식지가 성공의성 라퓨타였다는 사실 거신병 위에서 뛰놀고 있는 키스넬리스의 무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계심이 많은 테토와 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는 괜찮아 아프지 않아 라는 명대사를 남깁니다 그 <웃음> 이후 많은 작품의 오마주가 되다가 지금은 아예 클리셰가 되었습니다. 아, 저런 동물들이 현실에 있다면 음... 아 진짜 키우고 싶을 것 같네요. 어, 아, 너무 아쉬운 대로. 저는 어떠세요? 신랑이 손. 오이 멋있지 너. <웃음> 세일러문의 검은 고양이 루나가 오위 어느 날 주인공 우사기는 아이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고양이를 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루나. 누나의 정체는 마법 고양이였는데요 이마에 붙은 반창고를 떼면서 지구의 히로인 세일러 전사가 됩니다 종종 엉뚱하게 행동하는 우사기에게 제동을 걸다보니 일본에서는 테크를 의미하는 치코미 마스코트가 되었다네요 사자의 씬은 지난해 탄생 70주년을 맞이한 일본의 국민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길고양이가 바로 타마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캐릭터로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데요. 특히 어려운 단어를 들었을 때 의아해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럽죠. 그 외에 고양이임에도 쥐를 무서워하는 엄청난 겁쟁이인데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가출을 일삼습니다. 3위는 짱구는 못말려의 천재견 흰둥이 관객들은 흰둥이가 강아지의 탈을 쓴 먼치킨이라고 말합니다 이유인직슨 흰둥이의 두뇌가 등장인물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할 정도로 영리하기 때문이라네요 2위는 마녀 배달부 키키의 검은 고양이 지지 지지는 마녀 키키의 애완동물답게 대화가 가능 다른 동물들의 메시지를 키키에게 전달하는 능력도 가졌습니다. 무심한 듯 키키를 뒤에서 지지해주며 그녀가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든든한 말동무이기도 하죠. 어린 시절 항상 붙어다니던 단짝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위는 피카츄! 수백 마리의 몬스터들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가는 포켓몬이자 마스코트 피카츄 전 세계를 강타한 최고의 애완동물 캐릭터죠 꽉 깨물어주고 싶은 노란색 토실토실한 몸매와 밝그스름한 양볼이 정말 앙증맞은 귀요미 참고로 피카츄라는 이름의 유래는 반짝이라는 뜻의 피카에 쥐의 울음소리인 추를 붙인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제작진은 햄스터를 모델로 피카츄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현실에 있다면 겐수하고 싶은 애완동물을 살펴봤는데요. 오빠는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그래도 등치도 어, 크니까 저는 파트라슈가 좋을 것 같아요 아, 큰개 네,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예인 양은요? 저는 아무래도 귀여운 피크츠가 아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막 100만 불트 쏘면 어떡해요? 나 받아들여야죠 뭐 받아들이려고요? <웃음> 대단하신 분이네 <웃음> 자 앞으로도 초감찍하고 사랑스러운 애완 동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낙 해주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벌써 고다큰 확장판에 <웃음> 오늘이 마지막 회라고 해요 어떡해 아니 그동안 고또꽉 깼는데 어땠어요 얘인양 저는 MC를 이렇게 처음 해봐가지고 굉장히 아, 네, 많이 긴장을 했는데, 아, 처음이에요? 선배님이랑 처음이에요. 같이 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고, 아,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예인장이랑 해서 너무나 좋았고, 아, 무엇보다도 이대로 끝내는 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다음 시즌이나 뭐 확장판에 확, 확장판을 더 아, 만든다면, 저희가 꼭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날카롭고 새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즐겁게 하세요. 안녕. 안녕. <웃음>